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소 컨텐츠를 하면서 군소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군소라는 캐릭터를 버리고 싶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군소 컨텐츠를 끝내려고 합니다 능쿠라 파기요 자, 여러분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셔가지고 허겁지겁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그로 끌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어그로를 거의 끌지 않는데 저도 한번 끌어보고 싶어서 끌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소로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군소 컨텐츠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약간 어그로가 아니지 보하면 올해 마지막 군소 컨텐츠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동안 군소 컨텐츠를 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군소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지방에만 살고 있는 원불군소라는 얘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해보 해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저기 남해로가 되는데 또 리발 검은도 들어가요. 너무 멀어서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멀어요. 레츠 고. 아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은혜도 같이 먹습니다. 아니야. 에? 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군소를 잡으려고 이 검은도로 왔습니다. 제가 또 일반적인 개군소 참고서 이런 것도 똑같이 먹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메레종 군소를 먹으러 검은도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형이 저한테 속아서 먹었었거든요. 넌죽어자 <웃음> 오늘 바 한번 잡으러 올게요. 자 여러분 오늘 그 필리핀 군소 말고도 낙지 요런거 있죠? 검은도는 말씀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어, 뭐야? 뭐? 굴어 굴어 굴어. 오오개커개커개 커. 개 커. 개커 개커 라삭집 게로워물 들어와 이거 장갑 물 들어와 들어가세요 일로 와이래 우와 대박이다 대박 빨리 넣어줘 들어가라 잠시만요 여러분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저 장갑 버릴게요 우와 대박이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었어 우와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여 이쪽으로 가면 여기 바카지 존이거든요 막지대가 어, 이렇게 오 야야야야 잡아, 잡아 잡아 라삭 오 그게 아, 아. 너무 작아 야야 이거 방생해 자버릴 거죠 작은 거는 무조건 방생할 겁니다 막 잡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시면 이렇게 잡으실 때 네, 저... 또 있어, 또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얘도 그렇지. 좀 작은데? 그렇지. 어 버려버려. 나 버려. 안돼요, 여러분. 저 사이즈. 여러분 여기는 진짜 오케이. 박카즈 래끼. 박카즈 개커개커박카즈라서 라성. 여기 여기. 잘았어 어. 아야, 방생 방생. 들어오자마자 낙지 두 마리에 박카지한 마리에 문어 한 마리 봤습니다, 지금. 어, 룰라라리. 저를 이런 룰라라리 께들 라삭 해 가지고 으아! 꺼려버려. 어. 근데 참고로 오늘 목표로 하는 원뿔 구선은 이런 모래 바닥이 없고 돌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일로 가면 이제 돌바닥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여기 고게가 삼촌, 삼촌, 야열야야야열열 오케이 음! 타이피. 이야이 진짜 낙지기야더 어, 불어. 아, <웃음> 더 빨리 나 하고 터질 것 같아 지금. 들어가라. 와, 일 타이피. 형형형형형 사촌형. 아 이. <웃음> 형, 형, 형, <웃음> 형, 형, 형. 아이. 어 상식이. 복식이야. 형형형형 형. 아, 숭어 숭어 숭어. 으 버려. 여러분 숭어는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요 제가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막상 해 뜨면은 진짜 맛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오늘 형잘 발견하네. 타율이 좋네. 이거 하고 왔어. 나중에 해루지 책낼 거지? 당연하지. 저자 보고. 경험 헌터 파. 해필 정부르. 와, 아, 근데 오늘 여러분 대박인데, 이거? 꼭 이래요, 여러분. 검은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해류질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날잘 나와. 그런 날 광어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문어 보고, 꽃게 1다 이피하고 이게 뭐야? 뭔데? 돌이야? 아, 돌이야, 미안? 책못 내겠다. 가족 모인 야야. <웃음> 설날이네. 자, 여러분, 이거 바닷속에서 주워가지고, 쓰레기도 처리할게요. 여기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왜? 예, 예, 예, 예, 예. 아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아, 이 일로 와, 아이. 들어가라. 야, 검은데 이렇게 3대. 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얘왜 이렇게 커, 얘네. 씨알이. 어, 야, 집게 떨구지 마. 맛있어. 살 많아, 살 많아, 살 많아. 살 많아. <웃음> 들어가. 자, 여러분, 얘네 점세개가 있어서 삼점꼬개라고 합니다. <웃음> 와, 꼬개 많다, 그지? 저 뭐야? 아, 씨, 원뿔꽃은 줄 알았네. 얘네가 생긴 게 돌이랑 굉장히 비싸게 생겨가지고, 진짜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런 뿔수라이처, 요런 거는 거의 다 소라게에요. 불소라가 가장한 가져가... 소라에요. 소라인데? 아이 귀한 불소라가 왜요 위에? 자, 여러분 근데 불소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여기나 어디서든 수산자원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잡아서 가져가지 마세요. 방생해 주세요. 먹어요, 먹어라. 어? 어? 이거 뭐야? 가족가스라이팅 아니야? 어 별불가사리 이런거는딱 꺼내가지고 이 잡은 이상 방생하시면 안돼요 플라이 야 그래 저머리 꺼져 여러분 우리나라 유해동물에 지정된 불가사리가 별불가사리랑 아무르불가사리인데 사실 별불가사리보다는 아무르불가사리가 크기도 훨씬 크고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막대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조개를 엄청 많이 개쳐먹거든요 그래서 보이면 다물 밖으로 빼주세요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불구소 이거 없으면 큰일나는데? 컨텐츠개 망하는데? 정이야원불구소 어딨니?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딱 요로 왜왜왜 왜, 왜. 뭔데 컴복 거짓말 진짜로? 이거 한 번에 떼야 돼어떼떼떼 때, 때. 옳지 이야 사이즈 보소 오해요 들어가라 <웃음> 오 대박인데 물빠질때못 나갔나봐 요런데가 물 빠진 개빰위 저게 전복들이 많아요 어 이거 뭐야 거, 거, 거기 거기 거 어디 어디? 그 앞에, 앞에. 어디 그 앞에 바로 앞에 어디 뭐야 이게 야오 크다 오야 통통한데? 어 진짜 통통한 오 어. 어. 야야야야야 야, 나물좀 세수 좀 할게 얼른 어, 오, 야 문어 떨궜어 안돼 예, 어떻게 예, 나왔지? 예, 탈출했나 봐 탈출 나새 문어인 줄 알고 개 좋아했네 와 해삼 여러분 먹을 거야? 아나 필요 없어 그럼 방생하자 아, 우선 모르잖아 방생지가 어떻게 어. 될지 모르니까 우선 출발게요 <웃음> <웃음> 이거 뭐지 여러분? 보통 소라이에요네 진짜 소라개 랩게요 저말에떠져 얼굴만 보여지멋 있어 멋 있어? 바가지 어디 어디 어디 어 문어 또 나왔어 야얘 뭐, 아, <웃음> 나... 계속 나와 아우 무거워 죽겠네 바가지 어딨어? 아얘 응? 어려운 놈인데 이거 할수 있어 아. 야너 <웃음> 이거 지마나 못해 뭔데 뭔데 뭔데 또 뭔데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뭔데 소라게 꺼려 자 여러분 지금 나오라는 원뿔 근처 안, 안 나오고 굉장히 비싼 녀서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데 컨텐츠 실패할까 봐 조금 불안해요 제발 한 마리만 나와 제발 컨텐츠 좀 찍자 저건 뭐지? 안무 나이트가 생겼다 아 소라게다 아 이거 만약에 소라였으면 예뻐가지고 은혜 갔다 줬으면 되는데 아 음둥이 실패 왜왜 <웃음> 왜? 뭔데 뭔데 뭔데 아니, 엄청 예쁘게 생겼어 잡을 수 있어? 해봐 야야야야야 리발렛끼야 아 잡았다 놓쳤어 야 여기 있잖아. 어디? 아, 놓쳤어 아 이렇게 개빡시게 하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 잡아서 잡았어, 잡았어. 아, 버려버려. 아, 아, 버려. 아, <웃음> 야, 이거 뭐야? 멸치 아니야, 멸치? <웃음> 오, 멸치 때 들었네. 이것도 잡을 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만, 손을 만 원이야? 어. 그럼 내가 손을 해볼게. 과연? 구라? <웃음> 진짜일까, 구랄까? 구라. 가. 구라. 진짜 <웃음> 멸치 맞아? 아니 턱이 너무 길어 어, 뭐치어 같아 이런 멸치 아닌 거죠 원래 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넓적하잖아요 뭘까 이거? 일단 놓쳐 어차피 금지체전이야 야야야야야야 내꺼 내꺼 내 문어 문어 뭐야 예. 오야야야야 예, 예, 예. 걷다 대지마 자, 목삼이라고 못 먹는 해삼이랍니다 우와 진짜 크다 여러분 근데 딱내거랑 똑같아요 버려 버려 잡아봐 잡아봐 잡으면 5만원 5만원? 어 기회 두번탁스어 고라 <웃음> 앞에 있어 앞에 있어 개, 개. 여기 있잖아 앞에 개많잖아 에이 그그그그자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를이 있죠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트럭에 놓고 갈게요 자 내려가 내려가 이럴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도착 여기 원뿔고서가 나올 겁니다 어, 우럭 자고 있다 우럭이 자고 있다고 아 어, 잡아줘 무슨 꿈 꿈? 뽀곡 꿈? 아니 나한테 잡히는 꿈 <웃음> 한번 손맛 좀 볼게요 야야야 리바렛 야, 야, 야 리바렛 암손매일로아어 놓쳤어요 저 뭐야 원뿔고서 아니야? 우와 찾았다 컨텐츠 네. <웃음> 성공한다 아. 괴롭갔네 자 여러분 원뿔고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원뿔고서 나왔습니다 요게 해수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끼를 정말 많이 제거를 해준다 그래서 해수화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옛날에 한 2년 전쯤에 먹었었는데 어 그때 막 기억이 잘안 나요 소지아 그래요? 넣어주세요 소시지손터빵 먹을 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나 맛있게 먹을 거야 나 아, 맛있게 먹을 거야 안돼 안돼 안돼 안 미안, 미안. 아, 나, 나, 얘 개빠르단 말이야 <웃음> 이 감으로 찾아야 돼 여러분 시계가 안볼때이소시지다 들어가라 원불에서한 4마리 정도만 일단 가져갈게요 여러분 오 여기 원불고수 존이네 여러분 보이시죠 물속에선는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돌이랑 비슷해서 안잡아본 사람은 진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원뿔 군소입니다 야, 자 여러분 네마리 중에 지금 반 채웠습니다 오얘왜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얘 이러면 스팸맞나 하하 <웃음> 네 <웃음> 소리하고 있어 이 엉덩이도 먹었어요? 네 먹었죠 다 먹었어요 그냥 삶아가지고 추베룩파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내장도 네 먹었어요? 내장은 네 추룩추룩 <웃음> 들어가라 야 은혜야 부럽다 너 보공이 너를 더 좋아한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는 진짜 돌같지? 돌 아니야? 원뿔 소세지지 와 빵봐봐 얘형 그때 먹어도 거한 뭐, 두배 크다 기분이 좋다 <웃음> 리발 들어가 자세마리째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너 좋아하는 거아 이거? 어. 이거 돌이잖아 무슨 아니, 아니, 소리 아냐 아냐 니야아야 아냐 니아 이거 말한 거지? 아그 왼쪽 왼쪽 <웃음> 아 이렇게도 <왜> 이렇게 도왜 이렇게 꺼졌어 자 여러분 네마리 채웠습니다 저희들 원복에서 나오면 다 발로 지려 밟고 그냥 해루지만 할게요 저런 보시면 저희 물고기 보이시죠 저게 미역치데 여기 거문도에서만 많이 보여드렸죠 저기 다 세우고 있잖아요 저게 찌르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이걸로? 야야야 리발레키야 라사 아, 어, 꺼져 뿔 하나 뜯었다 어 이거 뭐야 뭔데 어, 구석탱이 하면 되요 오레삼 아니야 레삼레삼이 개빠르거든요 여러분 조심해놔요 <웃음> 짜야 자, 아, 자, 자. 해삼이 힘쓰는거야? 야 미안한데 안으로 넣어버렸어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해수욕장 오실 때도 되도록 이면 맨발로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사이사이에 야, 저거 검은 거 보이시죠 이 사이에 저게 뭐냐면 어 목삼이 있어요. 뭐야? 목삼이 왜이렇게야야야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 이야, 이야, 이야, 이요이성이들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이이도이이이이이이이이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야야야야 이야, 이이 이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네, 네, 네, 네. 이거 놓치기만 해봐, 라도 <웃음> 내가 요거 놓치겠냐. 일로 와라. 그렇지. 어, 크다. 야너 놓친다했어. <웃음> 한번 손으로 그냥 훅 감아가지고 이렇게 호랑고에서 돌저 멀리 꺼지고. 산낙지. 주루주루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들어가라. <웃음> 아, 형 잠깐 봐봐. 인중 젖어 있는 게개 웃기다. 자 그러면 요별보가사 이런 거는 또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버려? 어어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일부러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거의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표정도 알잖아 이제. <웃음> 일부러 그랬는데. 뭐야 뭐해 왜 뒤집어져 있어 여기서? 내가 잡아줄게. 병원 가자 같이. 어 어. 병. 가자고 이 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뭐냐면 원불고 사딱네 마리 하고 나서부터 원불고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진짜 다 처먹으라고 그냥 여기 내려져 있었나 봐. 보시오, 보시오. 목삼 옆에 해삼. 이게 목삼 같아? 아, 걍 강해삼. 아니야. 딱 보면 알지. 어, 목삼이잖아. 목삼. <웃음> 바랴바사? 아니, 목삼이 오늘 왜 이렇게 많아? 해루지라면서 목삼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니, 이거 목삼 떠 있어. 누가 버렸나 이거 단체로? 야, 잠깐, 잠깐, 잠깐, 까지바까지얘 크지? 아, 집게 떨구지 마, 집게 떨구지 마. 들어가라. 예, 예.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 같은데. 살려달라. 어. 여기 새우도 있네. 어, 진짜 독도 새우네. 우리 이모부 엄청 그, 커큰 이모부 있어? 혹시 나큰 이모부랑 인사 좀 해봐도 돼? 어디? 요, 여기였어요. 이큰 아, 이모부 나까리셔 에안대 <웃음> 드디어 보어를 먹었구만 야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 <웃음> 야 잠깐만 <제가> 꼬쭈 <막 웃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해서 어? 야 예뻐 예뻐 뭐야? <웃음> 뭔데? 새우 새우 오, 잡을 수 있어? 당연하지 어. 얘는 뒤로 도망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라삭 해버리면 바로 잡지 <웃음> 뭐야 여기 있잖아 뭔 소리야 쿨라 cool, <웃음>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스팬. 돌이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벼운 돌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 마리 잡았어. 네, 제가 넣어줄게요 조개 있어, 조개. 어? 살아있다. 개빵빵한데, 이거? 그이지 개개 말고 얘만 넣자 어어어, 어, 어, 리발. 복수 제대로 하네. 어, 뭔데, 뭔데, 뭔데? 형, 2만 있어 원 저것도야? 아, 형, 왜 이렇게 눈이 밝아? 대박치게. 아. 오, 야, 버릇이 뿜었다, 뿜었다. 얘한 마리만 더 자, 그럼. 왜나 이거 어차피 다못 먹어. 어? 얘네 불쌍해서 그래. 은혜 씨도 있잖아. 은혜한테 또밥 맞으려고. 어, 야, 야 방생해, 방생해. 슥, 아, <웃음> 미끄러져라. 은혜야, 보고, 형, 고 우리 집에 올 거야. 너한테 뺨데려. 낚시 응, 또 있어? 그래지 어, 나쁘진 않은데. 놔줄까? 때 여러분, 작은 사이즈는 진짜 다 방생하고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 다 챙겨갈게요. 낙지 머리만 오, 있는 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놓쳤어. 야, 원불구슬 리발래켜. 왜 모래밭에 있어 너 돌밭에 있잖아 보고용 오기 전에 빨리 그냥 여기 야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뭐야 뭔데 노란색 보여 뭐야, 뭐야? 어? 왜? 무슨 개야? 아물물 맞이 개인가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이리 <웃음> 이봐 <이 봐요. 웃음> <나> 몰랐지 <웃음> 진짜 몰랐어. 나도 진짜 몰랐어 그 빨리 와야나 뭔가 저... 살려줘 왜왜왜 왜, 왜? 봐봐 <웃음> 야얘 머리빼 거다 나왔네 이거 눈이에요 여러분 라사 어우, 어우, 흐느적거려졌네. 형, 형, 형, 형, 형. 좋지, 좋지. 보거이랑해루질할때 이게 무슨 생선이냐 물어봤었잖아요. 색깔이 특이해서. 이게 제이지? 돌팡망도. 죽대있으면 잡을 텐데. 와아이아한번 보여줘 잠시만 랭시키가 예 음, 음, 음, 어, 아 로자 로자. 아아게요잘가로자아 <웃음> 진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아아아아알아가아아짜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아아좋아요 이것도 아소아아와이아 뿔소라 존이네 진짜 더 깊은 곳으로 가라 안 잡히게 어아아 전복 있아고 우와 아 이거 진짜 어렵겠다 한 방에 따야 돼아수 있어? 하나 둘셋 아안 돼, 안 돼! 같아. <웃음> 오! 오! 오 야! 너무 작잖아. 이래들은 여러분 더 커가지고 나중에 수산 자원이 되게끔 방생을 하도록 할게요. 버려버려. 여러분들 뿔소라 보이세요, 저기? 어, 저기 뿔소라 조이네. 이런데 또 전복 있거든. 지금 아주 잘 뒤지고 있어요. 야야야 <웃음> 어디 건드린 것 같은데 <웃음> 자, 여러분 동해에는 거의 있는 말미자리 풀세꽃 해변 말미자리라는 게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지금 말미자리 있어요 근데 여기 해루 일하면서 말미자리 처음 봐요 어이거 보세요 먹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고기나 이런 거 가면은 이 촉수로 감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집게다 이럴게요 이거 봐 이거 그거 같은데 약간 젤리 다리 밑에 있는 젤리왜 보네 <웃음> 예, 보네 보네 선복 선복 선복 사봐봐 집게로 사봐 그그그그 그, 그, 그. 원뿔 처 멀리 꺼져 있어 원불 전복. 그러면 대왕박하지, 대왕박 우와. 이요.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잡을게요. 하나, 둘, 넷 야! 오. 이거 이번자 그래. 들어가 이거. 와 아, 크다. 오오오오. 박하지, 좋은 박가지박가지 박하지 좋냐, 박지 하나, 둘, 셋. 일로 뺄게. 어, 지금 여기서 나랑 라장 개 뜨고 있거든. 오, 받아, 받아, 오오오. 어, 배드라치 있어요? 네, 여기 보여? 이게 검도 배드라치예요이게 네. 짧아. 엄청 긴데? 어, 뭐야. 야, 얘는 소오공이다 순간이동 하자. 와, 근데 배드라치가 짧아요. 보통은 훨씬 더 깁니다. 나치 있어. 잡아, 잡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오오, 뭐, 뭐, 뭐, 뿔스라. 원 플러스 원. 너버려 뭔데? 배드라치. 아, 이번에 잡지. 아까 봐줬잖아. 못 잡는다에 500만. <웃음> 잡는다에 100원. 아, 얘 너무 빨라. 근데 얘카카로트야 하나, 둘, 셋. 순간이다. 아, 야. 뭔데? 소오공 배드라치? 세 번째는 잡지. 나두번 연습했는데. 오, 어, 물색 좋아. 물색 좋아. 간다. 하나, 둘, 아. 아리발레 뭐야 이게? 이게? 여러분 지금 생선 대가리가 있거든요? 삼친가? 와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섭다 이거. 아 이게 삼치네 살이 삼치 살이네. 거짓말 <웃음> 뭐야 이거 섭이야? 한번 그 떼다 봐. 와 이런 게 그냥 있구나. 선물? 섭안 좋아하는데. <웃음> 조심히가자 여러분 불가사리 이런 거 바로 딱 해가지고. 아야야. 야아 소리 소리. 일부러 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오 이거 전복이네. 아니야 이거 전복이네. 할 진짜 전복이야. 어쩔 수 있어. 바로 잔다. 하나 둘, 둘 셋. 아 끝났다 끝났다 아 이씨 아. 아아손개 나갔다 이거 때때 아, 조심해 오 이야 <웃음> 이거 사이즈 미쳤어. 이거는 여러분 킵 사이즈예요 진짜 근데 너원불고소만 가져간다면 고마워 <웃음> 아 하이톤이라 록같네 <웃음> 자 여러분 이 전복을 마무리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정꽃게 네 마리랑 뭐 문어 큰거한 마리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 쏟으면 은박카지도 지금 세 마리에 뭐자 여러분 네.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록 같은 게 뭐냐면은 나머지 다보행이 가져가고 저는 원불고소네 마리만 가져갈게요 아씨 자 이거 바로 들어와서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분 은혜랑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께서 원불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기새로 보시면은 일반 군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생긴 것 같아? 감자떡. 그만큼 맛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혜랑 오늘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요? 진짜요. 영상 봐봐. 스페인 만나고 소세지 만나고 스페인맛이뭐요 스페인. 은혜가 스페인을 좋아하거든요. 맨날 여행 가자 하면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스페인. 스페인 할줄 아는 거뭐 있어 이거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오르라 그라시아 아닌가? 그라시아 무슨 뜻이야? 몰 라테 하하 씨씨 하뭔 소리 여러분 <웃음> 근데 이원뿔 군소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일단 저희 목표는 최대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마지막 군소 관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는 튀기고 두 마리는 일반 구소을 먹는 것처럼 20분 정도 푹 삶아서 정상적으로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초밥을 만들어서 초밥 위에 얹어가지고 한번 원뿔 군소 초밥을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겠습니다 군소 튀겨 먹은 적 있어? 옛날에 한번 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참군소를 튀겨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식용으로 하지 않는 개군소를 튀겨 먹어서 다 토해냈거든요? 너 나한테 개군소 줬었잖아. 어, 너 생일 때 어땠어, 맛? 쓰레기. <웃음> 이게 야 졸리냐? 한번 <웃음> 이게. 이게 어디거라고 해수어왕 하시는 분들한테 해수샵에서 파는 거는 필리핀 군소라고 하고 분양을 해 근데 사실 이게 검은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면 이런 길를 바로 먹을거랑 같아 <웃음> 이제 잘하네 이제 우리가 결혼했구만 아닌데? 예. 플라이아 가래 그래. 자 여러분 군소 굉장히 손질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하는데 5개월 이후로 안했으면 했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군소를 안 먹어서 조히 이렇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초심 확 찾을 게요 아주 못 먹는 원뿔 군소를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고 바, 바, 는 하나 둘셋 워터야 <웃음> 자 이렇게 한번 쫙 씻어주고 이 군소 손질은 원뿔군소도 참고서 개구서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배입니다 자 배를 딱 찔러가지고 과감하게 라삭라삭 자 이렇게 벌려서 워터야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싹다 빼주면 돼요 이거 보고 형님이 먹었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복... 똥만 난다고 했잖아 아 그거는 그냥 연출이었고 사실은 나 전화와가지고 진짜 많이 썼대 스팸이랑 비엔나랑 스페인 맛도 나고 감자 떡 맛도 나고 바르셀로다 맛도 나고 여러분 참고로 군소 손질하실 때는 내장을 무조건 빼셔야 되고 왜 여기 구멍 나있어? 아, 얘 여기가 원래 독샘이었는데 내가 방금 독샘을 뜯어낸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난거지 어때? 똥구멍인줄 알고 <웃음> 그냥 롱이라고 써내 영상 밥 먹으면서도 많이 보시거든 롱롱어 자 여러분 내장을 반드시 깨끗이 시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군소는 내장이랑 아래 독이 있어요 똥맛이 나기 때문이죠 아니 진지한 상황이야 내가. 지금 껴드는 거 아니야 껴드시면짱 나니까 <웃음> <웃음> 좋아하네. 왜 웃은거야 방금? 설명해줘 이해가 안가서 그래 여러분들도 이해 안가시죠? 아, 그냥 재밌어 <웃음> 어쨌든 뭐 내장이랑 아래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빼고 빡빡 문지르시고 무조건 열을 가해서 드셔야 됩니다 군소 회로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 군소회로 드셨다가 병원 갔다는 기사도 많이 나섰거든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보시면 여기 얼굴 보이시네요 이게 지금 군소의 그 더듬이야 얼굴을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얼굴만 삭제할게요 라사 버려버려 그리고 또 깨끗하게 쫙씌 씻어줄게요 하나 둘셋야너 많이 늘었다 너조 잘하네 요 원래 개못했잖아 쪼따 쪼따 이랬잖아 하나 둘셋 쪼따 쪼따 따 연습했어? 나 원래 잘했어 사실 아 이게 알겠다 왜 내가 말문이 막히는지 지금 원래 이렇게 쭈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나대 버려가지고 내가 당황한 거야 알겠지? 맞아 맞아. <웃음> 이제 먹을 때가 됐어 <웃음> 뭐를? 채널 에?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군수 손질이 끝이 납니다 이거는 선물 먹을만 할거 같지 봐봐 아니. 아, 아니야 감자떡이랑 스페인이랑, 스페인이랑 바르셀로나 맞나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이 다된 거는 워플 딱지치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세 마리도 싹다 손질해 줄게요 야 카메라 꺼? 네가해나 아, 나 대지 말라고 그러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불량이 더 재밌다고 <웃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손질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작아졌죠 고감이나 곶감 맛도 난데 아.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두마리는 삶고 두마리는 튀길건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근데 삶거나 튀기면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먹을게 진짜 요만큼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더덕 래 딱지되겠다 오늘 너 말할때 엄청 껴든다 어. <웃음> 왜 웃어? 너가 그렇게 콕 찝으면 좀 창피 <웃음> <웃음> 와 잘하네 너운동이들이 너를 좋아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맞아 <웃음> <웃음> 여식아 <여시가>. 자그가래서 <웃음> 먼저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따라 따라 너 빨리 안와 빨리 안와 야야야 아너왜 야. 너 어, 그래? 어, 너왜 저러? 너왜 무좀 있어? 어? <웃음> 자 일단 바로 이 후라이팬에 하나 둘셋 워터야 거라셋자 바로 네밀깽깽왜왜 <웃음> 왜? 한숨 쉬어 어? 언제 해 맨날 아 이게 좀 짜증나? 혹시 건택이 맞긴 한가보다 우리가 부이야 미지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물이 끓일 때까지 무한대기 라상나삭 이거 좋아 이제? 아니 옛날에 은혜가 여러분 라상나삭 이거를 진짜 제일 싫어했어요 지금도 제일 싫어 응, 응, 응, 응. 옛날에 샘과한테 두고 찍을 때 은혜는 항상 저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다가 내가 여러분 좀 이따 올게요 라상라삭하면은저 멀리서 이렇게 TV보고 있다가 으 <웃음> 그때마다 머릿 속으로 무슨 갈등 했는줄 알아? <웃음> 곰팡이 분들을 위해 나삭나삭을네 앞에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 것인가 하지만 나는 곰팡이를 택겠다 잘가 나가 내 집이야 집으로 갈거야 아조심해가어 이렇게 여러분 내걸려서안 절어 <웃음> 야야가 지지마 로우킹 맞아 라자 여러분 이게 물이 슬슬 끓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냄새 레티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생거 냄새를 맡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은혜한테 한번 맞춰 볼게요 은혜야 은혜야 이렇게 어디 였어성만 나와, 이래끼. <웃음> <웃음> 냄새 안 맡아 먹으네. 으! 오, 무슨 냄새 나? 뻥개. 게. 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데? 막 극혐. 극협... 아, 아, 씨. 알리브라. 자, 그러면 팔팔 끓게 시작하면 요래끼 큰 놈들 바로 입장. 다시 입장. 오! 야, 모양 잡아간다. 오! 오, 오오오오 뭐야, 뭐야. 잡아봐 딱딱해졌어 어어 딱딱해졌지? 오 작아지고 있어 계속 작아져요 여러분 없어진 소멸? 어좀 <웃음> 어린 거 아니야 너 생각이?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푹 끓여줄게요 왜냐면 적당히 안 끓이면 먹뭐 걸려요? 비브리오페어 여러분 원불고소 잡았을 때 모양 됐죠? 따르게 생겼네? 돌처럼 생겼어 이것도 그냥 길 가다 보면 조약돌 같잖아 아닌데? 그건 뭐 같은데? 토협난 <웃음> 그거 소음격 <웃음> 진짜 이거 딱딱해졌어 완전 내 거랑 똑같네 <웃음> 어크기랑 똑같지? 디지지네요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20분 꺼리는 동안 튀겨버린 요두 마리는 맵킨에다가 락지치기 수분을 쫙 말려줄게요 오빠 20분 됐는데 언제 찍어? 됐어? 찍자, 찍자 나 찍어줘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이 딱 지나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아, 어? 요. 이거 조개 아니야? 진짜 작그해 조개 에이 내놔 뭔 소리야? 아 내놔 말도 안돼 이거 조개라고? 뭐 개소리야 내 나. 아. 내놔 빨리 내 나. 너가 카메라를 켜가지고 나를 부를 리가 없어 이거라고 거짓말 얘라고? 군소 냄새가 나는데? 순순아 야이씨 거북이 옆에 놨네이랬기 저랑 보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단단하긴 한데 그래도 말랑말랑거려요 근데 뭔가 귀엽죠 여러분 쫙 처음 잡았을 때그 모양에서 작아진 느낌이고 자 그럼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쌩이나? 아오 어, 아하 너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싫어는 냄새 한번 맡아봐 음 맛있네 <웃음> 그 어디 놀러 갔을 때다먼 소리야 놀러 갔을 때버동뻔데기처럼 파시는 거? 음 너무나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좋은 냄새로 찌륵냄데? 그거 파시는 분들 진짜 가스라이팅 오진다 아니 아니 개인 취향이지 사과해 취향이 되게... 사다 이게 절대 가스라이팅 아니고 찌륵냄 한다고 했잖아 <웃음> 저 가끔 찌륵냄 좋아하고요 제 오줌도 받아 먹고 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시켜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튀기 폴리씨 <웃음> 난 그래도 생 이거 냄새가 훨씬 낫다 씨부터 볼게 <웃음> 나랑 반대네 너는? 나는 요게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데. 너가 더 이상한데? 너가 더이상한 너가 더 이상해 너가 더 이상해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 너, 너, 너 얼굴 아, 아. 자그러 이렇게 바사 수분을 말린 거에다가 자 바로 이번에 그냥 리잉가루 리잉가루 이렇게 쫙 뿌려주고 자 이렇게 조지면 냅니다 하나 둘셋아왜 이렇게 느려 한 박자 다시 한다 하나 둘아아 아, 이번에 맞춰봐 진짜로 다섯 안에 할때니까너 바로 해야 돼 하나 아, 야 다섯 안에 한명 있잖아. 항상 긴장하라고. <목소리> 한다. 영. 조작 조작. 튀 다음에 얘는 튀김으로 먹고 쟤는 그냥 먹는 거야. 초밥을 두 덩이 해가지고요. 한쪽에는 초밥을 삶은 거리고, 한쪽에는 튀긴 거올 거고, 한쪽은 그냥 먹어볼 거. 총네 가지의 맛 비교를 할수 있는 거지. 르마트 m 후라이팬. <목소리> 그리고 바로 f 이어 우리. 그리고 바로. <목소리> 어. 자, 우리 손 잡자. 왜 갑자기 똑똑해? 이따 밤에도 잡을 건데. 마지막이야. 우리 헤어져? 어. 우리 계약 끝났잖아. <웃음> 얼른나 여보 쫓아 냈어? 이렇게?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어, 오빠 빨리! <웃음> 이렇게 여러분 봤죠? 다급하면 오빠라고 일이 해요. <웃음> 오빠 그건 <번> 그때마다 알아요. 여러분 <웃음> 이렇게 기름이 달아지면돈쇼르기 바로 입자오 <웃음> 여러분 얘네 왜 부풀어 오르지? 왜 그럴까? 우와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얘는 안 짜가지고 여러분 튀기니까 되게 부풀어 올랐어 맞어? 맞소. 맞지? 맞소야 <웃음> 하지마라 부풀어 올랐어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요정도면 다 된거 같거든요 바로 톤오프 굉장히 지금 맛있어 보이는데 일로와 이래 끼야. 자 요거 둘다 이제 시켜주는 동안 초밥을 한번 만들어줄겁니다 초밥을 만들때는 밥에다가 단초물이란걸 섞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바로 만들어볼게요 야 빨리와 내가 왜 이거 셀카로 들고있어 너 내가 지금 직원인데 너 일로와 3초 안에 안오고 모자이크 푼다 너 오늘 쌩 머리지 지금 3 2 <웃음> 성훈아 미안해 눈갱 죄송합니다 <웃음> 아 뭐야 왜 인정하면 어떡해 내 눈에는 되게 <웃음> 오늘 밥 있나? 여어버섯 어. 너가 밥 했잖아 맞아 <웃음> <웃음> 이거 그냥 한 거야 여러분 가사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그런 거 전혀 음, 없습니다 설거지 맨날 내가 아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편집을 하는데 너는 누워서 TV 보고 이럴 때 언제? 너... <웃음> 그럼 너 뭐해? 윌 윌? <웃음> I n e e to go back to project 윌딱두개 나올 정도만 해주고 단촌물을 만드는 거는 야 비켜봐 요알아서 알았어 너윌해윌 l 어왜왜 아, 아, 아, 너발 아프다며, 이 새끼야. 아, 쓸렸어. 자, 그러면 단촌물을 만드는 건 식초, 소금, 롤탕. 이렇게 세 가지만 쓰면 돼요. 리초 런런. 런런? 아, 네. 언, 언 말고 이제 런런으로 바꾸고 있어. 너가 롱롱이니까 내가 좀 견제하려면 런런으로 해줘 너가 롱롱으로 하는 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진짜 이거 잘한다. 맞지? 너 이렇게 길게 한 문장 쫙 얘기 못 하잖아. 너, 는런 런, 런. 런, 런, 런. 뭐 <웃음> 너달란거너절대 그건 거의 그 동물 속이야 내가 <웃음> 그 다음 로그음 날짜 그리고 로터임꽤 많이 넣어돼요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바로 사정없이 어어어어 <웃음> 내 끼야 <웃음> 자얘 하나 딱 올리고 튀김에서도 얘딱 하나 올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불근소 초밥과 원불근소 튀김 그리고 삶은 거 등등이 완성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튀김초밥 자 원불근소 튀김초밥 먼저 한번 츄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에 콕콕 찍어가지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거짓말 밥이 맛이 없어? <웃음> <웃음> 무슨 말이냐 아세요? <웃음> 무슨 말인지 <말이야>? 세가흰색 <웃음> 계속 보세 아, 저여금 봐요. <웃음> 너무. 왜? 왜? <웃음> <야>. <웃음> 너무. <웃음> 와컨텐츠가안 와, 됐다 은혜 이거 뭐 먹어 진짜로 입에 넣자마자? 우와 어.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식감이랑 너무 달라요 왜냐면 처음딱 들어가자마자 바지직 하면서 씹혀야 되는데 바지 직 하고 안에 원불구소가 너무 딱딱해졌어 씹자마자 그원불구소의그 군소의 향이 나와요 어 근데 은혜는 좋아할 수도 있을 맛이에요 고독 맛이 되겠어요 은혜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아, 너는 얘가 더잘 먹을 것 같아 소스. 아, <웃음> 빨리 먹고 싶어도 배고프지 근데. 어나그 그래. 찍어줄게 이렇게. 그럼 먹다가 못 먹으면 배터 돼. 과감하게 억지로. 아, 좀 무섭다. 어. 먹어봐. 저렇게. 아 아니 야 아니 아니 아직 모르지 초장이잖아. 따가 따가워. 따가워 한번 씹어봐. 딱딱해? 응. 음. 어. <웃음> 맛있어? 응. 음. 아못먹었어 <웃음> 뭐야 맛있은 것 때문에? 뭐, 처음에 맛은 커본다. <웃음> 네그 다음은요? 그 그러니까 싱글까지 한. 향은 괜찮은데. 어. 배터 배터 배터. 여러분 저거 보세요 아 씹었는데 이게 오! 여러분 씹었는데 그냥 모양이 그대로예요 이좀 아, 헹궈 냄새나 <웃음> 어땠어? 너가 준 예전에 그 뭐야? 못 먹는 거? 개군소? 그거를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는 절대 참군소 먹이면 안 돼요 그럼 컨텐츠 개막이에요 왠지 아세요? 무조건 개맛있게 먹을 거거든? <웃음> 영화 보면서 주워먹을거야그 이거 더 닿으면 혹시 혀 마비되고 이렇게 돼? 어 그렇지 왜? 왜하강당하게마자너 <웃음> 잘하네 <웃음> <웃음> 근데 진짜 거짓말하지마 저도 은혜가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웃음> 되게 겨어 지금. 아까 그 튀김에 밥 먹은 보다 훨씬 나은데, 소라는못 네, 조라... 뱉어. 왜? 그건 먹어야. 돼. 모래가 되게 찝어요. 그래서 너무 미혹하면. 아니야. 왜? 먹어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서 <웃음> 이 모습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아. 너 튀김 먹어볼래? 초장, 간장? 초장. 이게 튀김이 근데 괜찮네. 하나, 둘, 셋. 시럽, 시럽. 감정 개 없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여러분 표정을 봐야 돼. <웃음> 으악! 으오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해줘 어우 디스커스 오우 야 튀김은 맛있지 튀김옷은 그래서 그 튀김을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씹었어 <웃음> 군소 맛은 어때? 좀써 사실 원불고사가 식용으로 불가하거든? 그래가지고 독이 있고 잠든 아 <웃음> <그렇게 웃음>